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오늘은 라이엇게임즈가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개한 신작 게임 5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모바일은 물론 격투게임까지 에로엘로만 밥벌이를 했던 라이엇이 분리자드라는 라이벌이 스스로 자멸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갈고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라이엇게임즈가 공개한 신작들과 업데이트 정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영상은 2020년 프리시즌 관련 영상입니다 프리시즌은 격동하는 원소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었으며 전투 및 전략에 대한 변화가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타이틀에서 느껴지듯이 원소 드래곤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강화되는데요 드래곤을 처치하면 단순하게 버프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협곡 전체에 큰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컨텐츠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각 원소 드래곤을 처치했을 때 협곡의 지형이 변화되고 다양한 변수들을 제공하는데 화염드래곤은 특정 지역의 벽이 무너지거나 수풀을 불태워 지형에 대한 변화를 주고 바다드래곤은 수풀을좀더 확장시키고 꿀 열매를 추가로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드래곤은 특정지역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키는 버프지역을 생성하고 돼지드래곤은 맵의 새로운 지형을 생성시켜 전투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모드래곤은 새끼용들이 강해진 만큼 다른 드래곤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능력을 유저에게 부여하는데 불태우기 효과가 유지되면서 일정 체력 이하의 적을 공격했을 때장모드래곤의 형상이 나와 처형하는 새로운 효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라이엇은 이번 프리시즌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전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두번째 영상은 라이엇의 신작 레전드 오브 룬테라입니다. l o l 의 IP를 활용해 하스스톤과 같은 카드게임 장르의 게임을 신작으로 공개했습니다. 총 24명의 챔피언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며 l o l 의 스킬과 고유의 능력들을 기반으로 카드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업 시스템을 통해 다른 카드게임과는 다른 차별성을 주고 있는데요. 퀘스트처럼 정해진 미션을 완수하면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효과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l o l 에 등장하는 데마시아, 녹서스, 프렐리오드, 필트오버와 자운, 아이오니아, 그림자 군도가 처음 공개되며 지역에 따라 다른 카드와 특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룬테라는 10월 16일 수요일부터 5일간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지금 접속해서 미리 체험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전체험 관련 사이트는 하단의 영상 설명란에 추가해놓겠습니다 하스스톤 유저들을 약탈하기 딱 좋은 시기라 라이엇의 치밀한 전략이 느껴집니다 세번째 영상은 LOLIP를 활용한 격투 장르의 신작 게임 몰건 프로젝트 L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로 즐기는 대전 격투 장르의 신작으로 공개된 영상에는 아리와 다리우스가 등장하며 다리우스가 아리를 공중에 띄우고 LOL의 포획 스킬을 사용해 끌고오면서 콤보를 넣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개발중인 화면을 통해 징크스와 카타리나의 모습도 살짝 볼수 있었습니다 UI와 다른 특징적인 시스템을 공개하지 않은 걸로 보아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보이지만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영상은 하이퍼 FPS 장르의 신작 게임 자칭 몰버워치 프로젝트 A입니다 그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하이퍼 FPS 장르의 게임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정밀한 총기 조작과 함께 캐릭터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한 활용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맡은 에나 던런 PD는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전략 슈팅게임 고유의 게임 플레이를 살리면서도 좀더 장르를 진화시키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f p 피 장르의 최대의 적인 핵 방지를 위해서 개발 첫날부터 핵 방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다른 FPS 게임들의 몰락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특정 게임들을 겨양하고한 말들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액션 RPG 장르의 신작 게임 로스트 아크 프로젝트 F입니다. 10주년 특별행사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의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액션 RPG 장르의 신작 영상을 짧게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커터뷰로 이즈리얼, 블리치랭크, 럭스가 3인 파티를 맺고 몬스터들을 상대로 전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3명의 유저가 하나의 팀이 되어 던전을 탐험하고 아이템을 파밍하는 던전 크롤러 게임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개발팀은 유저가 LOL의 영웅이 되어 설정으로만 존재했었던 룬테라를 직접 돌아다니며 탐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영상은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입니다. 와일드 리프트는 모바일 플랫폼 환경에 맞게 새롭게 제작한 LOL의 모바일 버전입니다. 단순히 기존 PC 게임을 모바일에 이식한 게 아니라 게임을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수준으로 모바일 플랫폼에 맞게 레벨을 축소시키고 조작 방식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에 맞춰 플레이 타임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대폭 감소시켜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하며 게임이 출시되면 처음부터 모든 챔피언과 스킨을 지원하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추가한다고 합니다. 와일드 리프트는 2020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으며 마이클 초우 책임 PD는 처음부터 새로 만든 만큼 다른 모바일 게임들처럼 과금 모델에 집착해 게임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수준 높은 그래픽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개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통해 146번째 챔피언 세나의 홍보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영상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LOL이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공개된 신작들의 라인업을 보면 최근 게임 시장을 라이어시 살펴보고 있고 유저들이 어떤 부분을 답답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다른 장르를 카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장르와 개발 및 업데이트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해 과금에만 집착하고 있는 한국 시장과 유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